그저 평범한 서른아홉 살 유부 직장인의 쉬는 날 아침 매일 탈모약을 먹는다 나는 사천오백 모를 심었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단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된다 뭔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할 얘기가 없어 탈모약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 탈모약을 먹기 위해서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았고 근처 약국에서. 약을 구매했다 처방전이 한 15,000원 그리고 약값이 한 달에 한 3만원 그 상당히 부담스럽다 먹고살기 각박해 죽겠는데 그런데 최근에 어플을 발견했다 비대면 진료 5천원 약값은 같은 약인데 무려 50%가 싸다 엄청 싸다 음... 나의 삶은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딸 왔냐? <놀람> 밖에 엄청 더워 오늘 학교생활은 즐거웠어? 응. 최고야? 응 행복해? 아빠도 행복해 아빠! 응 숙제 있으니까 인터뷰 해 오케이 숙제가 인터뷰랑 응 어. 숙제? 응 그림 두개 그리는 거 아빠 쉬는 날인데 어. 너의 숙제를 도와주겠다 응뭐 응. 숙제 있다며? 응 뭔데? 그니까 이제 딸내미가 크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숙제가 다 있어 그냥 어렸을 때야 뭐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것만 하면 되는데 크다 보니까 별별 숙제가 다 있어요. 보면 보면 인터뷰하는 거 있는데 아빠 일, 아빠가 언제 보람을 느끼는지 힘든 점. 아빠는 직업이 무엇인가요? 아빠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한 회사가 있어. 그 회사 안에 돈가스가 있고 응? 낙지가 있고 부대찌개가 있고 한우가 있어. 응. 이걸 다 해. 응. 뭐라고 하나, 하지? 하나의 말로. 브랜드를 만들고, 개발하고, 운영하고, 영업하고, 관리하는. 운영하는, 운영하는, 개발하는. 그냥 회사원이라고? 그냥. 질문 1. 어떤 일을 하시나요? 주로 하시는 일. 아빠는 메뉴 개발, 영업, 관리, 인사, 매장 관리, 그리고 상담. 뭐다 해. 다 해. 다 지우. 다 해. 아빠 뭘 하냐면 돈까스 하나를 위해서 응. 돈까스와 낙지 등등 이걸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한다. 그러니까 하나로 말하자면 아니 그거다 한다고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입니까? 보람을 느낄 때 아빠는 출근을 하고 퇴근할 때마다 보람을 느껴. 그게 개인적인 거야. 그리고 아빠와 함께하는 삼촌들이잖아. 그리고 대표님도 있고 다 있잖아 이분들이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로 인해서 또는 회사로 인해서 금전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그로 인해서 밝게 웃는 모습 또 회사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또 느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빠로 인해서 매장을 오픈하신 많은 점주님들이 계시잖아 그지? 그 점주님들의 매출을 아빠가 항상 볼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그리고 장사가 잘될 때마다 아니, 큰 보람을 한 개, 느낍니다. 한 개만 만든, 한 개만 말하면. 그러니까 아빠가 어, 하나, <웃음> 하나만 말해 빨리. 아빠는 모두가 행복하다면 그게 진정한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닐까. 아빠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별 내용은 없지만 저로 인해서 또 과거 영상들로 인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면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 즐거움을 얻었다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람이란 그런 거야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힘든 점은 지금이 제일 힘들어 <웃음> 힘들지만 <웃음> 아니 언제 힘든냐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어떨 때 아빠는 아빠는 솔직히 말해서 힘든 거는 그렇게 크진 않아 전화 올때 전화 와서 짜증 나고 <웃음> 하지만 그것도 하나에 보면 일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는 아니야 아니 그래 힘든 점을 얘기하라고 힘든 거는 별로 없어 사실 아빠는 솔직히 안 힘들어 아빠는 근데 일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진 않아 맨날 짜증 내면 짜증은 이제 욕을 먹으니까. 아빠가 지금 하는 일보다 더 힘들고 한 일들을 쭉 해왔잖아, 그렇지? 아빠 막 밤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일하고, 그렇지? 그런 거에 따져서 비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 아빠는 그냥 너무 행복해 지금. 근데 너는 아빠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쓴게 없냐? 뭐? 뭘... 너 지금까지 뭐 했냐?